you <laughs> 고맙습니다. 네, 이번에 그 사랑 전하기 위해라는 저의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 사랑 전하기 위에는요 제가 일평생동안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제가 받은 사랑, 그 사랑을 담은 책이고요 또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일들 또그 가운데서 제가 받았던 은혜들 또그 가운데서 저에게 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담은 책입니다 또이 책은 청소년기에 계신 많은 크리스천 분들 PK분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선물해도요 굉장히 유익한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또 구매도 많이 해주시면 은 또 저희가 앞으로 하는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도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도 홍보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, 예, 이번에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만나요 안녕